안녕하세요. 포스트노입니다. 음,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다. 뭐 그림을 그린다. 뭔가 예술 활동을 한다. 라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것만 다루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경험을 했을 때그 기분을 공유하고 좋은 경험이었을 경우에는 그기쁨을 나누고 싶고 조금 힘든 경험이었을 경우에는 위로도 받고 싶고 또 나와 같이 힘든 경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식의 뭔가 동질감을 전달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이야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그런데 이게 슬럼프인가? 예전에 제 친구 태경이랑 팟캐스트를 할때 슬럼프에 대하여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저한테 슬럼프가 진짜 크게 온것 같아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슬럼프라는 거를 딱히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 2007년도 요쯤에 약간의 그런 슬럼프라기 보다는 회의감?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 또 한국에서 어렵게 음악을 하고 뭐 밴드 활동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빠져서 그때 결정을 한게 일단 내가 영향을 받은 그 뮤지션들이 자라온 그 나라로 한번 가보자 라는 거로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갔었고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그런 한 5년여의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대중교통비 낼돈없어가지고 걸어다닌 적도 있고 식당 일식 레스토랑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로 한 1년 여 동안 또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때 그것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매주 갤러리에 있는 카페라운지에서 디제잉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했었고 물론 결혼을 해서 갔었기 때문에 또 와이프도 거기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충당을 했지만 정말 정말 없이 살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요즘에는 지금은 한국에 와서 뭐 경제적인 여건이 나름대로 그래도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지금 제40대를 초반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 시기인데 요즘에 되게 힘드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 4개월 전에 있어서 싱글을 내면서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감독도 해보고 영상편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영상미, 스토리 또는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음 방송 일, 그 TV 예능 음악 감독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난 한 3개월 정도? 그 3개월 동안 굉장히 미션에 충실한, 또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감성적인 거는 약간 뒤로 가 있었고,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고, 나름대로 뿌듯하게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감성적인 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돌아와 지네. 어렸을 때는 확확 모드가 바뀌었거든요.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주어진 일을 하다가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또확 했다가 근데 이제는 그게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를 근근히 쉬면서 뭔가 책도 조금 읽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게 잘안 찾아지네 이게 슬럼프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 음악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였나? 그 레이드 가가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레이드 가가를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키워준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그 뮤지션의 형이 그 친구를, 그분을 계속 매니지먼트를 했었는데 형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이 계속 나이가 들고 싸우는 거야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또 형한테 공격적인 말을 해요 그래 너도 음악 하고 싶었으면 했어야지 근데 너는 그때 당시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는 시사월를 지나서 얘기를 하는 말이 네 덕분에 할말 진짜 많이 생겼다고 할말 이제 많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 싸움이 끝나요 그 뒤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할 말이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육아에 지치고, 물론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행복만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나의 이야기거리로 하고 싶다. 그래서 도솔레미오라는 노래를 썼고, 그래도 내가 이제 본업으로서 생업으로서또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남들이 들으면 너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글쎄 모르겠네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저 진짜 부지런했거든요 난 진짜 부지런한 거 빼면 은 시체다 할 정도로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하고 지금 40평생을 <웃음>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갑자기 게으러지고 막다 하기 싫어지고 조금 이러네 이럴 때도 있나봐요 신기하네 언젠가 또 이리 손이 잡히겠죠 사실 오늘 카메라를 이쪽에다가 세팅을 하고 요요 요 앵글로 한번 찍으면서 뭐 머릿속을 생각하는 컨텐츠들은 조금 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펙트 사용법 컴프레서 사용법 EQ 사용법 이런 것보다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컴프레서라는 친구의 성격이 뭔가 얘는 도대체 내가 언제 위로 받을 수 있는 친구인가 EQ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이나믹 레인지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그동안 나는 어떤 시행착오를 했고 앞으로 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내 작품 활동을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음식 좋아하니까 음식 얘기도 조금 하고 신기하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조금 풀리네요 스트레스가 신기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헛소리를 한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내서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웃음> 앞으로 올릴 컨텐츠들, 그냥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올리는 거지, 막 지식 공유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함부로 좀못 하겠어요. 제 생각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의문점이 생기면 의문점이 생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허심탄회한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